국민판을 이런 risks t 여러분 그냥... 저는 유주를 만나가지고 가로수길에 왔어요 애플 지니어스 바에 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더워 그러니까 아파트 너무 더아저 어. 지금 이 애플 스토어 갔다가 응. 코로나 때문에 응. 3명밖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혼자 슬벅에 와있어요 응. 이거는 망고패션으로 찍을 습니다 그다 꼬았다 뽑았다 어떻게 끝냈냐 어떻게냐고 이거 빨간 거 여러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I'm crying 삶이 쳐볼게 저희 랜디스 도넛 갔는데 도넛이 없다고 해가지고 완전 화난 채로 지금 어 보산분식에 왔어요 맛있겠다 됐나? 응 어. 어, 이렇게 하고 이따 뭐 배고프면은 디저트를 먹든지 아니면 집에 가서 빵 먹던지 하자 고 선생님 나왔어요 네. 너무 맛있겠는데 거의 비주얼이 미쳤데 떡볶이 사실 요즘 떡볶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나이잘 먹어 그리고 육회 김밥 돈가스 샌드 음싸사 여러분, 유주랑 쇼핑 왔어요. 근데. 예쁘다. 너무 귀여워. 아니, 같이 따게. 너 언제 딸 건데? 나 겨울에. 아, 조심히 발라야겠다. 아니네. 이거네, 네, 이거. 저는 네, 은 이제 다리 소독을 하고 약 바르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안이 너무 난장판인데 일단은 자고 내일 치울래요. 여러분 진짜 지금 대박이에요. <웃음> 저 퇴근하고 7시쯤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에어컨 키고 그냥 소파에 누웠거든요. 근데 잠들어서 지금 2시인데 2시까지 자버렸어요. 진짜 미쳤나봐. 정말 이게 무슨 일이고 벌써 3시에요 3시. 근데 골프를 가려면 짐을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짐도 하나도 안 싸가지고. 이거 막 이거 스킨케어하고 머리 말리는 동안 짐싸려고요 진짜 못싸라못싸라 못 싸라. 여러분 요거는 내일 입을 라운딩 룩. 포트 메인. 그리고 벨트도 해줘, 해줘야 될것 같고. 모자는 클리블랜드 요거를 쓰려고요.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입고 라운딩을 할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장갑은 또 장갑을 제가 또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저번에 풋조이 장갑을 샀어요 근데 풋조이 장갑이 지금 또 없어졌어요 근데 다행히 이거를 찾아가지고 이거 가져가고 키 그리고 공이랑 이런 거 챙겨야 되는데 공은 골프백이 엄청 많아가지고 일단은 이거랑 이거 씻을 것들 챙겨가지고 이 녀석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각보다 시간 여유가 많이 남아서 아침밥을 챙겨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얼른 먹고 나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퇴근을 했고 하시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이새 옷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지금 한번 입어봤어요 목이 이렇게 브이넥으로 파여있는 원피스라가지고 목걸이를 하고 입으면은 예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치마를 보시면은 요렇게 드레이픔 되어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되어있어서 치마 핏이 되게 특이해요 그래서 되게 약간 넓게 퍼지는데 좀 특이한 핏으로 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특이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컵을 깨먹었어요 아 너무 더워요 여러분 밤이 느낌이 끝나요 난점심을 먹으러 스타벅스에 왔 두 점을 기부받았네요 아 3초 들어가야 해요 네! 6점 더이베이 네! 네! 네! 워크덜을 그냥 바닥에 주저쳐버립니다 앉 네! 아, 맞습니다 아 이낙은 선수 너무 잘했어 어, 진짜 네! 그 그래. 이솔라의 파도 포기했다 대한민국의 최인정 강영미 송세라 이혜인이 입장합니다 강영미 송세라 으로는 샐러드를 먹으려고요. 달걀을 삶았고 하나만 삶았는데 좀 모자랄 것 같아서 하나 더 삶아야 될것 같아요. 음. 음. 취하는 게 좋은데 어. 예상들은 예상에 또 고객이 있으니까 혹시... 목숨 내놓고 어. 얘기해야 할 건데 여러분 저는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퇴근했고 오늘 요리클래스를 들으러 와서 지금 곧 가고 있어요 강남쪽이라서 걸어서 가려고요 아, 어머니가 좀까탈스럽대 아, 대표님 아 아닙니다 어 대표님 편하신 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제 얘를 6등분 한다 생각하시면서 잘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맛있으니까 중요한 게붙쳐놓고 너무 오랫동안 버무라비지면 안 돼요 겉노거 그다음에 삼촌 하고 삼촌 이렇게 물이 다 됐고요 여기 아까 말한 고, 고등어를 두어서 올리신다거나. 한 번, 세 번, 네, 네 분. 어느, 얼마큼 넣죠 이거? 어, 어 요거. 요 정도면? 음. 어, 요거 2분의 1 정도 넣으면 딱 맞아요. 이거 넣었어. 넣었어, 넣어넣으면안 네. 넣어도 되지? <웃음> 네. 1분정도 크기를 하고 같이 1분정도 튀기면 됩니다 음잘 나왔고 그렇지, 시 나와보는데 게나 4분 여 좋아요 지금 까다 한번 <목​​> 그물기 없어야됩니다. 아, 아, 아, 어, <목> 저.. 제가 한 요리에요. 아 오늘 오늘 너무 슬펐던거는 오늘 소바랑 가라양이랑 두개 하는건데 제가 진짜 너무 못하는거예요 그래서 닭 손질하는데도 시간이 담들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저는 오늘 요리 하나밖에 못했어요. 두 개를 배웠는데. 근데 오늘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그래도 자취를 하면서 요리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했던 거는 정말 딱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요리였는데 오 확실히 막 청주 이런 거 넣고 그 소바 국물에 그래서 소바 국물까지 만들었거든요. 소바 국물에 또 구운 김을 해서 넣고 이렇게 할 때마다 진짜 미세하게 맛이 한층씩 쌓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건 요리가 아니라 정말 조리에 불과했구나. 진짜 이런 생각을 했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진짜 닭 손질부터 그거 닭 재워놓고 감자 전분 묻히고 막 이런 것까지 직접 다 했는데 제가 사실 여기 한통더 있었는데 이거 방 정리하면서 하나씩 주워먹다가 다 먹어버렸거든요 <웃음> 이거 남은 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는 처음으로 가본 거였는데 저는 요리를 선택을 해서 들었던 거고 요리 말고도 진짜 다양하게 컴퓨터, 미술 수업, 뭐 승무원 취업 이런 엄청 다양한 클래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골라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 요리를 했는데 요리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막뭐 선생님한테 이거 언제 또 하냐고 그리고 뭐 일식 양식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제가 되게 <웃음> 저같이 뚝딱뚝딱 거리는 애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웠는지 다음에는 또안 오냐고 다음에 또 오라고 잘할 것 같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비주얼이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했는데. 강화분이 원래 그 일본에서 요리를 배워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배워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완전 베테랑에 준비 너무 잘되어 있고 재료도 막 기본적인 거다 세팅되어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원래는 그 수업 리스트 봤을 때는 다음에 베이킹이나 바리스타 이런 거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리가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요리를 또 가고 싶어요. 쌍둥이 동생 말하는 거야? 아니 아니 남동생 여러분 저희는 원래 가려던 식당이 못 오고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옆에 있는 다른 식당이 없어요 저희는 티본 스테이크 2인이랑 요거를 먹기로 했어요 새우 루콜라 썬드라이 토마토 오일 스파게티 여러분 여러분 식전빵을 엄청 많이 구요저 식전빵 되게 좋아하거든요 <웃음> 맛있어? 루콜라 음. <웃음> 쉐림프 오일 파스타에 새우가 엄청 통통하게 들어있어요 음. 생각보다 비주얼이 좀 빨갛네요 <웃음>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스테이크 나왔는데 한쪽이 안심이고 한쪽이 중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까먹어버렸어요 요거는 스테이크 소스, 소금, 홀그레인 머스타드 요렇게 주고 가셨어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도 되겠다 아요 약간 카카오 네이버의 독식을 막는 정도로 경쟁하면서 하나 먹으면 카페가 불러. 이것진먹어 여러분, 여러분, 밥 먹고 여페